내가 볼 때는 지훈 씨한테는 오늘 제자의 본인 몸으로는 어떤 신도 없다. 근데 무슨 신을 나이를 할까? 나이를 무시하지 말거라.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 할머니를 예. 음, 진씨 가정에 할머니? 응. 음. 어, 어떻게 살릴 건데 할머니? 야, 신불 신받아야 된다. 가리고 돼야 된다. <웃음> 무슨 신을 받을 건데? 그런데 이 무당이다 정무당이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거 같고 니뭐 네 했어 뭐 했어 너는 신받아야 될아야 그래 신받아야 될아 같으면 신인 거 증명해라 오늘 나한테 음. 그럼 내 인정해줄게 유명하십니다 x x x x x x x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가, 잠깐 커피 한잔가하요 네. 네. 저한테 왜 재고를 어떤 것지모르요아 제가 그 4년 전에 신고 닮번 아버지 돌아가시, 4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시고 100일 만에 신고한번 하고, 또 다른 선생님한테 내린 꽃, 아, 가리꽃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법당을 그냥, 그 가리꽃 한 선생님한테 그냥, 알아서 처리해달라 그러고, 그냥 저 서울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한 2년 전부터인가, 이렇게 몸, 몸 안에, 이렇게, 이게 증조할머니라는 이 실력이 렇게 계셔가지고, 양이 되어야 하지 마어떨게요 본인은 지금 왜 그런가라고 생각하세요? 그, 모르겠어요. 지금 그, 할머니께서 말씀해주신 게, 그냥 무당 그냥 무당돼야 된다고 할머니가 증조할머니가 네, 네. 증조할머니가 네. 고인의 신을 무당돼야 돼. 그렇게 방금 그렇게 할머니가 네. 무당돼야 돼. 그 할머니는 신으로 모셔달래요 어떻게 법당을 차려달라고? 신령님이라고 아니 할머니 모셔줘야 된다. 그 할머니까 할머니를 모셔줘야 된다는 네. 네. 지훈씨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신고이랑 가리고 훔쳤다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을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아 귀에 이명이 심해가지고 한것도 있고 제가 저 그때도 점을 봤을 거예요 점 보면은 그 이렇게 신마드라는 얘기를 좀 가끔 들었어가지고 그 이명이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5천만 원이 생겼을 때 아.. 이명이 이명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신당은 어디다 보죠? 원주예요, 원주. 네. 그냥 그럼 손님도 받으시고 그어요 아니요 며칠 만에 그냥 제가 정신병원에 그냥 자의로 입원해버리고 입원하니까 그 가리고다 선생님이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서 아, 이렇게 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가리고다 선생님한테는 못하겠다고 적당 알아서 정리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이제 가리고다 해주신 그 선생님이 일단 치워주셨고, 그건 모르겠어요, 못 봤어요. 그럼 그 신당에 남아있는지 치웠는지는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 만약에 원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그냥. 정말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알고 싶네요 많이 하죠 네. 신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니다 그러면 말할니요 근데 지금 계속 할머니의 말씀도 들리고 이명도 들리고 러시잖아요이명 이제 요즘은 좀, 좀 완화됐고요 뭐 할머니라면 뭐 할머니 말씀으로는 뭐무당돼야 된다고 여선생님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많 음. 말할 때할머니여자선생님 아, 여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한테 받아야 된다? 네 가나? 나한테 그 조상 할머니가 전주 할머니가 어 신인지 확인을 나한테 시켜주면 내가 확인 알았다고 오케이 내 인정해 주고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내면 본인도 인정해야 되고 다내려갈 준비가 돼야지 이 곳이 진행이 된다고요. 그럼 진행을 안 할. 근데 이거 확인 안 하고 싶잖아 안 아까 오전에 제가 이렇게 뭐 여쭤봤잖아요. <웃음> 오늘 어떤 걸원 하시냐. 만약에 신은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다 그러면 말을 해요. 주 가냐, 아니면 그걸 내쫓냐는 치윤씨몫신 거예요. 치윤씨 결정이에요. 저희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할수는 판단만. 그렇게 합니다. 판단만. 아니면 아니다고 하면 되죠. 날가. 어? 그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할때 나의 무시 판단은. 그렇게 하면 진행해요. 어. 자, 오늘 해운년은 개묘년이고, 달에 월드는 6월 영동달입니다. 그래, 이곳으로 하려 하니까 그렇다. 우리 진, 진 씨, 우리 군자방석, 어? 지은 씨가, 오늘 네. 우리 사례자가, 지금 나하고 소통하고, 내 안에 있는 누군가가 신이라 철떡같이 믿고 와 있다. 응. 네. 어. 맞죠? 네. 어. 어느 무당의 손길을 잡고, 인연을 잡아서, 신도 모셔봤고, 신당도 있어봤고, 없애보기도 하고, 네.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 네. 근데, 제자가 신이 되기 위해서,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는, 어? 네.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깨끗하고 말아야 돼. 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 그럼 어떤 사람에게 온다고 생각해요? 영매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매체질, 오늘 영매체질, 우리 악사님도 오늘 영매체질로 만들 수 있고, 이분도 만들 수 있고, 이분도 만들 수 있고, 이분도 만들 수 있어. 아. 그럼 신안한 사람이 어디 있노? 그죠 네. 어, 그러면은 그 영매체질에 신은 온다 지금 본인한테 와 있는 신은 신인 것 같다 네. 어? 네 음, 본인은 그러면 본인의 생활을 보면 어떻나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고 담배 피고고 음, 그냥... 그러면 본인한테 와 있는 신은 그걸 시키는 거네 하루 종일 누워 있으라 담배만 피라 일도 하지 마라 어 아니 지금 아직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일할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음. 그러면 오늘은 이랬든 저랬든, 이 제자의 말이 그 어떤 것도 투입이 안 된다. 예. 어. 예. 그래서 치윤씨가, 어? 지금 와 있는 신을 느껴보고 그러면 귀신인지 그 신인지, 신인지 예. 확인을 해요. 예. 어? 예. 내가 볼 때는 치윤씨한테는 오늘 제자의 본인 몸으로는 어떤 신도 없다. 근데 무슨 신을 할까? 나를 무시하지 말거라.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 할머니를 예, 예. 어, 이 제자가 직접 한번 본인이 직접 한번 실어 보자고 알았지요? 어? 예. 그거 해보자고 왔잖아 몸 풀러고 왔잖아 예. 그것만 해주면 되잖아 예. 맞지? 갑시다 오라날에 신시가정 안에 부정연장 거졌자니 부정 안 좋은 걸 걷는 거예요? 지금 어? 네. 니가 신 받기 일보 직전에 상문이 제일 먼저 들어선다. 아, 참... 아니냐? 네. 상이 안 났었냐고? 네. 상 났어, 안 났어요? 네, 났어요. 어. 이렇게 부모천 신차, 이렇게 제자가 상문이 3년 상이 되지도 않고 1년 상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 너가 신이라고 받았다. 맞나, 안 맞나? 네. 어그 당시 때에도 이 진씨 우리 제자는 누군가인지도 모르고 신이라 하니까 받았고 <웃음> 네가 듣든 알아 듣든 오늘 안 알아 난 시부린다 어 상이 낀 상태로는 절대로 신이 오지 않는다 제자는 그 어떤 신이 와도 뚫고 들어가지 않는다 첫 번째 내링콘 하신 분은 어떻게 아시고 연락하신 것입니까? OO 아, 그, <웃음> 칼럼 니스트 <칼라미트>. 유명하신 분입니다 <웃음> 그 무속 칼럼 리스트인데 그분한테 좀 아는 분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칼럼 리스트가 소개해준 분당 이름은 뭐예요? 그 <놀람> 송추의 또 전생은 누구지? 음. 그 무속인이 하들에서 누가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 그런 건 없었고. 꼭. 내린 곳신지 뭔가를 내리지 않았, 않았던 거예요? 네. 그냥 천존만 타고 아무 느낌이 없었다 사람이 죽었다. 제자의 부친이 죽었다. 경우 없이 오나? 신도 경우가 있다. 네가 상중에 몸으로 있는데 어찌해서 신이? 그런데 이 무당이다, 저 무당이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거 같고 니뭐 했어? 뭐 했어? 신고 타고 가리고 니네 하고 싶은 거 했다 어떻게든 먹고 살으라고 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어떻게든 너 먹고 살으라고 아픈 구석 있으면 약이라도 지어먹고 먹을 게 없으면 먹고 살으라고 아버지가 죽은 목숨으로 목숨값으로 너한테 줬다 그거 갖고 넌뭐 했느냐 니가 궁금한 신 받았지 않았느냐 그 돈으로 신이 와? 그 돈으로 신이 와? 그래 너가 알고 있는 그 정조 할머니 내 새끼 잡아먹은 주제에 어? 돼? 내 손자한테 신이라고 와가지고 뭘 해보자고? 어? 뭘 해보자고? 어? 뭘 해보자고? 나는 신받아야 될아야 그래 신받아야 될아 같으면 신인 거 증명해라 오늘 나한테. 그럼 내가 인정해줄게. 제자한테 신이 왔는데 신이 개, 제자를 이렇게 끌 끄러지로 만들어 놨는 게 무슨 신이고 제대로 그면 살게 하든가 세상에서. 해보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자인지 신인지 귀신인지 본인이 믿고 있는 게 신인가 아닌가 가자 누가 오셨는데? 증조할머니 증조 증조할머니 왜 왔는데? 야 살려주러 왔다 어느 증조할머니? 친증조할머니 음 진씨 가정에 할 응. 음. 어 어떻게 살릴 건데 할매야 신받아야 된다 가리고 돼야 된다 <웃음> 무슨 신을 받을 건데? 할매가 무슨 도술로? 도술은 모르지만 신령님이시다 도술을 알아야 신령입시다 도술을 모르는 신령이 어딨노? 내가 자 살리자고 왔다. 어, 자손 살리자고 왔는데, 어,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응. 내가 늦게 왔다. 음, 법당에 앉을 자리는 있고. 실령님 명패 가지고 왔는데 법당에 앉을 자리가 없다. 뭔가 그 실령님 명패가 뭐냐고 말을 해보라고. 그냥 모른다. 실령님 <웃음> 명패도 모르는 신이 어디 있어? 모른다. 모르면 가야지. 신이라고 명패를 가지고 왔고 신당에 앉아 대고 가리고시라는 건 어디서 배웠노? 신은 가리고시라는 소리를 안 쓴다. 인간이 만들어낸 소리지. 할매가 신이면 신 말을 해라. 어? 할매가 신이면 신 말을 해라. 신의 말을 하면 알아듣나? 알아듣는다. 이야기해라. 나는 야 무당 만들기다. 무당이 뭐 하는 건데? 아, 할머니가 도술 있나, 없나 볼까? 어? 저 제자 한번 봐봐라. 할머니, 점치는 할머니 아이다. 그거 뭐 하는 할머니인데, 점도 안 치는 할머니인데, 법당이 어말할라 안노? 점도 안 치는 할머니가 법당이 왜 안노? 할머니, 그럴만해 도술 좋으면은, 어? 제자 틱이나 고쳐주지. 어? 턱을 털털털털 떨면서 오고, 어? 어? 틱도 하나 못 고치는 데 무슨 신이고? 할매의 특성이다 놀리지 말거라 할매 특성이야 뭐 할매 진짜 특이 뭔데 뭐잘 보는데 저만 볼면 할매 할매 무슨 돈으로 가리고 탈건데 야가 벌어서 가야지 근데 직구적인 맨날 누게있게 하는데 무슨 돈을 보노 나중에 벌게 할지 어, 나중에 언제 나가 마흔하나다 이분 말로는 중조할매라 하고 어 이놈은 영산아 어? 이 영산아 어? 뱀이 또아리를 틀었다 꼬리는 산에 가서 앉아가지고 어 제자라 쌤치고 기도하니까 멋이다 멋이다 중조할매라 하니까 이 제자는 정조할매인줄 알고 석하니 받았다 아니가? 아니가 그래서 그 니, 너의 정체성을 들킬까봐 오늘 여기 오기까지 힘들었지 맞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진씨의 증조 할머니는 너처럼 그렇게 경우 없이 오지 않는다 아주 예우 바르지 증조 야, 할머니 같다 쓰면 경우 있게끔 내가 했겠지 예. 대대로 자기들이 당신들이 못 불렸던 거이 어, 손자한테 새끼한테 어. 명이 없어서 불쌍해서 처음에는 왔다. 어. 근데 이 무당을 만나도 이 조모 할매가 신이라 하고, 예. 저 무당을 만나도 저 증조 할매가 신이라 하고, 그래서 지시 났다, 지시 났어. 어. 처음에는 욕심을 가졌지. 어. 근데 이할머애들도이 제자가 불러드린 이 사의 기운이 본인한테 내가 증조 할매다. 너한테 무당하자고 왔다. 내가 증조할아 바이다. 내가 너가 아버지다. 내가 네한테 어렸을 때 죽은 너가 엄마다. 근데 이렇게 뱀한테 똘똘 딸아리가 묶인 듯이 본인이 묶여 있는 듯이 묶여 있다 보니까 조상들도, 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지금 계속 했다. 뭔 말인가요? 듣겠어? 엄마도, 아버지도 내 새끼 살리자고 이 선생님 만났는데, 어? 냄비겠나? 어떻게든 내 새끼 좀 살려달라 하겠지. 예. 어, 숨만 쉬고 있으라고. 인간같이 안 살아도 되니까. 어, 숨만 쉬고 어떻게든 내가 못한 명이라도 지키고 오라고. 어, 근데 그 뒤에 영산들이 이렇게 조상들도 똘똘 말아서 본인한테 생각도 가리고, 문제의 해결정도 가리고, 예. 판단 능력조차도 없게끔 만들었다. 지은 어? 씨. 음. 쌤하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턱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 어? 쌤 눈을 똑바로 봐요 음. 쌤 말귀를 알아듣고 있지 네. 어. 지금 순간 1초마다 2초마다 3초마다 시훈씨가 지금 정신이 들어오고 있다고 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아 내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비지아 못하고 비노 아버지, 고못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 상관없다. 아네 잘못이라 생각. 하지 마라. 네가 떡을 사먹었든, 네가 밥을 사먹었든, 네가 옷을 서사입봤든 네가 뭘 해도 상관없다. 그 순간 이네 마음이 풀렸으면 됐다. 너무 그 마음을 담아두고 있지 마라. 네가 그러고 나서 우리 아들이 죽을라고. 뭔가 응. 생각도 할 때마다 애비가 얼마나 걱정이 있는 줄 아냐 응. 그 똑똑한 내 새끼가 잘 살고 있지 네. 이제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이제 죽는다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약속해라 아버지하고 얘가 네. 응? <웃음> 약속했다 아버지하고 네. 응? 네. 이제 아있리에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아버지아있지는다 살고 그래아버님그 네. 보험금으로 어쨌든 에앉좀 하신 거잖아요는자리좀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있 그게 좀 그런 것도 조금은 있죠. 또 아픈 기억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약간 회피하고 피하시려고 노력하신 거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을 들어가면 저는 약도 먹고 있고 그래서 그 근처에 원주에 근처에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좀 생각 좀 해보고 평범하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한번 살아보고, 일단은, 좀 고시원 생활을 좀, 저, 좀 탈출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려고. 살도 싹 빼고. 네. 응? 운동에. 네. 운동. 그러면 새 삶이 와. 신받아야 새 삶이 오는 게 아니야. 응? 어? 네. 응? 어? 깨끗하게 씻고, 위생 관리하고 또, 그다음 어떻게 한다고? 음, 일자리 알아보 응, 일자리 알아보고 또. 직적으로 생활. 음또 음, 이제 고시원 탈나와서 이제 원룸 하라고 해야죠. 음.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아 이번 경우에는 테마라고 하면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어, 귀신을 빼내는 작업 아니면 어떤 도술 도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지거나 아니면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몸 속에 있는 것을 뭔가 꺼지 보내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보고, 절차들을 보고, 테마라고 하고, 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제일 먼저 그러면 이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모든 사람한테는 그 시작점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음의 치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정신적인 치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 진짜 영적인 거로만 맞닥뜨려야 되느냐,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자로서 본분에서 섰을 때 그걸 정확히 볼줄 알아야지만 이게 시작을 할수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다는 것보다는 오늘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볼까 그리고 많은 사례자들을 만나봤지만 오늘 같은 사례자는 마음의 상처가 제일 너무 많 많았어요 그게 시작이었고 너무 외로웠고 어 물론 외롭고 슬픈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무엇이었는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상황에 대해 시작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대화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철도 철미하게도 이 사람을 홀로서 그 문을 너무 완벽하게 닫고 있었다는 거지 두드려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난한 번쯤이라도 지나가면서 문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두드려 보려고 하지 않았고 왜? 남이다 보니까 수쳐 지나가는 인연인데 뭘 어때 근데 나를 찾아왔을 때는 오늘 나를 만났을 때는 꼭그 문을 두드려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저한테 뭐 시작할 때 우리가 한다 안 한다 소리도 있었고 뭐뭐 뭐 나를 따지는 것도 있었고 자기의 마음 욕심도 엄청 많았지만 그게 모두가 내한테는 이제 sos로 처음에 들렸다는 거지 응.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힘들일 있을 때 정체를 찾아보는 무속인를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만 너무 치중에 살고 그리고 내 개념에 맞춰서 인간 틀 안에 맞춤시 계시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 만나 음, 아, 아니...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일자리 구해서 음 네, 일을 해 그렇지. 쌤이 최선을 다해서 열어놓을 테니까 지훈 씨도 살아가겠지? 네. 갈거지? 예. 네. 약속 네 뭐다 할 거야? 한다 안 한다 할 거야 안할 거야? 예, 네. 안 할게요 그런데 이제 생각할 거야? 아니요 아 아니야. 그냥 일반 남자 멋있는 남자로 살 거다 네. 사는 거다 네 진짜지? 네 약속했다 쌤하고 예. 네. 어? 예. 네.